안녕하십니까 4월 1 3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혁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예상치보다 하회한 5% 상승에 그치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1% 상승한 5.6%로 물가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증시는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장후반 FMC 의사를 공개 후 위원들의 금리 인상 만장일치 찬성에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원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로 상승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한 발표에 금리 정점 및 인하에 대한 기대로 시장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연준위원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매물이 나왔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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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싹지지 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싹은 12,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이 12,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6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1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2만 8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23만 2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이전치는 마이너스 0.1%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0.1%로 예상됩니다.